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면 녹화를 하고 그 편집을 할수 있는 어, 다양한 편집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는 캠타시아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 동영상을 보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요 화면 캡처를 어떻게 하고 또그 포인트 같은 거형원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캠타시아를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이제 영상도 이제 캠타시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고 있죠. 어, 보통 이제 유튜브 녹음, 그 편집을 할 때, 어, 전문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도브이 프리미어를 사용합니다 저도 요것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 회사가 이제 동영상 편집도 하고 이제 전자책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요거를 일단 예전에 초기 버전에는 좀 사용했는데 지금 버전은 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편집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동영상 편지, 인터넷 강의를 할때 이렇게 프리미어를 먼저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어, 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 프리미어까지는 필요 없다 캠타시아를 가지고 가면 은 간단하게 편집을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정도 효과를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다 전문가적으로 뭔가 인트로 영상 같은 경우 아니면 중간중간에 좀 자막들을 좀 멋있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프리미어가 필요하는 건데요 사실 프리미어는 너무 전문가적인 수준이어서 저도 이제 저희 디자인한테 조금 맡겨서 이렇게 영상들을 좀 편집을 하곤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좀이게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곰프로입니다. 이것도 어, 이제 녹화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곰프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곰프로도 저도 이제 몇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막 같은 어떤 필터 효과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는 어, 것들 다 캠타시아로 기본으로 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타시아에 대한 활용법들을 알기 전에 우선 캠타시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제 구매를 여러분들 하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구글에서 캠타시아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이제 국내 총판되는 사이트로 가요. 근데 거기서 보지 마시고요. 어, 영어로 캠타시아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요런 어, 사이트, 현재 캠타시아 있죠? 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제품 중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들은 바로 이제 스네 집이라고, 스네 집이라고 어, 이거는 스냅샵을 하는, 어, 화면 캡처 도구이고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타시아를 구입을 할때 번들로 또 구입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토어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여기에서, <웃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이 제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프리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이것도 비싸다고 하면은 비싼 거예요. 캠타시아 하나가 지금 현재 어273 따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특정한 우리가 2019년도 거를 샀다. 그러면 2019년도 거의 버전에서만 요 정도 가격이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또 일부 돈을 더 주고 <웃음>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스냅핏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크린 캐치하고 스크린들을 이제 좀 레코드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레코드 기능이 있긴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좀더 더 편집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은 캠타시아를 어 사용하시라고 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두 개를 이제 번들로 해 가지고 사용한다면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그래서 저도 요걸로 이제 구입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스냅키나 캡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 때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 부가적인 것들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또 어, 더 많은 돈을, 이거는 이제 1년마다 라이센스입니다. 저도 요거는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직은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편집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거나 온라인 강의를 좀 많이 찍는다면은 뭐요것들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라이브리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법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셨다면 이제 바이 나우를 하셔가지고 예,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어아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특정한 그런 업그레이드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 요거를 어, 여러분들이 일부 더 돈을 조금 더 내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거나, 그런, 예, 그런, 그 가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를 어, 충분히 인지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개인 사용자들이 사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게꼭 그, 유튜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여기에 그 우리가 재현하는 그런 화면들 지금 현재 진단하고 있는 그런 화면들을 똑같이 재현한 동영상들 아니면 교육 동영상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 촬영, 촬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 이렇게 폰으로 모바일로 찍어가지고 뭐 곰. 프로나 맥, 아니면 프리미어를 좀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도 되는데 화면 캡처에는 어, 적당하지가 않아요 두개 다요 물론 이제 곰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면 캡처하는 프로그램들 어느 정도 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인코딩을 한다거나 아마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면은 어, 이렇게 화질이나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것들은 캠타시아가 어,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제 화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떻게 웹캠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뭔가 편집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 캠타시아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간단하게 캠타시아에 대한 제품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료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프리로 30대 1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더 좋다라고 한다면은 어, 구입을 해서 어, 저의 강의를 좀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